저희가 이팜tv 개국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이팜tv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또 이팜tv 채널을 보시다 보면은 저희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농사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에스 이 소정의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은 4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미나리가 좀잘된 편인가요? 아그 어, 주변 우리 옆 농가들은 올해 그 기록적인 한파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작황이 초기에 좀안 좋았는데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아그저그 어, 네, 저는 지금 청도의 한재 미나리 농장에 남아있는데요. 이 미나리가 올 겨울 한 판을 이기고도 이렇게 고품질 다수학을 하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여과 미나리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경을 딛고도 인간승리위원의그 미나리처럼 이 청도 한재 미나리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한재미나리 청도 한재미나리 한제미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한재미나리 그래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삼투수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날로? 네. 이거 우리 지하수 물이에요. 200미터에서 올라오는 깨끗한 지하수 물. 오 맛있다. 맛있죠. 쌉싸르하면서. 알이 꽉 찼죠? 아 소리 꽉 찼어. 저희 한재미나리 특징이 요렇게 네. 속이 꽉 차고 통통한 거. 아 속이 꽉 차고 통통하고. 네 그리고 연하고. 연하고. 연하죠? 연하네 진짜. 그렇지 향기도. 향도 좋아. <웃음> 우리 미나리가 지금 전국 미나리 중에 처음으로 저 무농약 재배. 아 무농약. 무농약 재배 친환경. 음. 품질 인증을 저기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무공의 청정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농사 지은 거열어됐어요 제가 올해, 이제, 기농, 기농, 저도 기농 오는데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미나리만 7년? 네. 아, 몇동 하시는 거예요, 미나리들? 아, 이게 한, 제가 3,400평인데, 하우스 요런 걸로 올망쫄망 한 30동 됩니다. 30동요? 네. 아, 그러면, 이 지금, 지금 한 제철이죠? 지금 완전 제철. 거의, 제가 한 3분의 2 이상 지금 수확을 했거든요. 아. 거의 끝 무렵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날이 시세가,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시세가 이제 여기는 킬로당 만원 킬로당 만원? 네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지금 되세요? 지금 뭐 300에서 400킬로 300만원 400만원? 네 하루에? 네몇 시간 계세요? 이한두 달? 네 얼마에요? <웃음> <웃음>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을 그김장용으로 그 11월에서 12월 말에서 한 12월 말까지 고도 그 기간에 한한 4톤 정도 보시죠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좀 가격이 한8 0 0 0원좀 음. 싸죠. 그 고소득작물은 맞네요. 맞죠. 와. 근데 정말 힘듭니다. 이 보시면겠지만은 일일이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씨 뿌리면서 뭐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안 오는 건 기계화된 게 없습니다. 제일 더울 여름 8월 달에 씨를 뿌리고 제일 추울 그 1, 2월에 이제 그 수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밭빠지 가니까 풀려서 그렇지 그 2월 초 이럴 때 추울 때하면은 미나리 요 밖으로 나가면 바로 얼거든요. 그럼 이불에 싸서 들고 하고 정말 물하고 또 물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올해 미나리가 좀잘된 편인가요? 아그 주변 우리 옆 농가들은 올해 기록적인 한파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작황이 초기에 좀안 좋았는데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아그 이제 그루엔스 그거를 좀 충실히 좀 사용했더니 이게 뿌리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 뿌리가 뿌리예요? 아 이게 잔뿌리잖아요 잔뿌리인데 밑으로도 와주면 은 애들이 다른 분들은 이제 키우면서 이게 넘어지거든요 이게 대가 약해서 넘어지면서 이제 상품성이 없어지는데 저는 올해 거의 그런 게 없이 튼튼하게 하고 보이다시피이렇게 씨가 대 좋아해. 아, 이거를 정도면 이 정도면 좋아 아, 이좋아거좋아거좋아거를요아해 이거를 아해이아거아해 이거를 좋아해. 어거아해 이거를 좋아해. 이거를 좋아일 이거를 좋으로 이거를 좋아해. 거를 좋아해. 이거를 좋아해. 이거를 좋아아아해 이거를 좋아 한 두번 썼고 얘네들이 이제 정착해서 그막 뿌리 이제 이제 요 잔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한 그때 이제 그 루엔스하고 라그킹하고 한 두번 쓴것 같습니다 썼더니 옛날이가 어떻게 바뀌나요? 어 성장 속도가 성, 속도가 뭐 엄청 빠르고요 한 수확기간 일주일에 10일정도 당겨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빨리 예, 그리고 잎도 좀 나각힌 효과인지 잎도 좀 굵어진 것 같고 아 잎사귀가? 네 예, 어... 대도 굵어지고 어... 좋아진 거네 많이 좋아졌죠 제 지하수가 200m 안반수에요 생수회사 지하수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키우고 그 물로 세척하고, 거의 키우는 게 지하수로 100% 키우는. 거야. 와, 그래서 구나 그래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음. 그리고 또이 배수가 잘 되잖아요. 아, 배수가 잘 되고. 배수가 안, 물, 하루 종일 물속에 잠겨있으면 미나리가 질기거든요. 아삭아삭한 맛이 절대 안나이 색깔도 안 나, 이런 색깔이 날 수도 없고. 아침까지 물대다가 지금 뗐는데 물 하나도 음. 없잖아요.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인산을 잘 먹어놔야, 대공, 줄기도 두껍고, 키도 짱짱하고, 이파리도 두껍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송부동빛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선택하신 게, 루엔스, 라거킹. 루엔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파피로 해 냉해가 심했어요. 근데 루엔스에 들어있는 인산을 많이 먹음으로써 뿌리를 많이 내려주고 얘네들이 생기 더 좋아지고 또 체내 인산을 많이 가지면은 냉해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지미나리 같은 경우도 인근에 냉해가 심했지만 유독 여기 사장님께서는 피해가 좀덜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나서 라워킹을 쓰셨는데 라워킹을 쓰므로써 얻으신 거는 이 대공, 사이즈, 입 두께. 요두 개만 접목하셔도 미나리 재배에반 성공하신 거고요. 기기나 양은 약, 얼마나 쳐야 돼요? 초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3회를 하셔가지고, 이 관주가 좋은데, 여기는 이제 스프링클러 칠이 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300평에 루엔스 2터 하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가 어느 활착이 되고 나서, 키가 한 10cm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루엔스 2L 300평 하나, 그리고 라거킹 1터짜리도 300평에 하나를 넣으시면은, 이 정도 키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상황은 라우킹을 2회를 치시는데 2회 치는 게 10일 간격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팜TV 개국을 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이팜TV 치시면 은 저희 FMC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나리를 재배하는 단. 재배하는 농가분의 정확한 과거 이력이라든지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저희 채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팜 TV 개국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팜 TV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또 이팜 TV 채널을 보시다 보면은 저희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농사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에스 이 소정의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이야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기농을 하신 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저희 제품 접목하신 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거고 저희가 기간은 4월 15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을